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1월 2일에는 남태평양 바로 옆에 통과해서 규모 4.9의 강진이 오전 8시에 발생하였고 저녁 11시에는 통과해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1월 2일 오후 4시 2분에 규모 5.4의 강진이 윈난성 샹그리라에서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1월 3일 오전 9시 28분에는 중국 시장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일에 일본 요나구니에서 규모 4.5와 4.9의 강진이 두번 연속 발생을 하였고 1월 3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괌에서는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3일 월요일 오후 현재 3일 동안 불리고리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월 3일 초승달전으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오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